주신 분들 말씀 들어볼게요. 자, 우리 몽인님 야식은 아직 <웃음> 야식은 아직 <웃음> 뭐야? <웃음> 저녁 먹었는데 야식은 아직? <웃음> 우리 몽인님 안녕하세요. 네, 몽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니, 내가 우리 몽인님을 <웃음> 발표하려고 했는데 음. 괜찮아요. 어 몽이님 근데 네? 어 실례지만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어그 동안 발표 안 하셨다가 오늘은 왜 발표를 하실 마음이 드셨나요? 어 사실 항상 발표하고 싶은데 근데 컨디션 좀안 좋아서 학교도 아... 숙제 너무 많고 아... 준비할 시간 없어요. 아... 그래서 발표할 수 없... 지금은 좀 괜찮아서 네 발표할게요. <웃음> <웃음> 내가 우리 몽이님 바쁘고 사정 있는데 나는 막 몽이님 왜 발표 안 해요? 이런 거. <웃음> <웃음> <웃음> 나빴다. 김 선생님 너무 나빴다. 김 선생님 너무 just <웃음> <웃음> 이기적이다. <웃음> 자 우리 몽이님 이거 나나 나시르막 나시르막. 아시르마. 아, 어 이거 인, 인도네시아 음식이에요? 말레이시아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어요. 동남아 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쪽 다이음식이에요. 어 말레이시아도 있고. 오. 네. 어, 이 이거, 이거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아니요 제가 사실 음. 제일 잘하는 음식을 준비했는데. 음. 근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제일 잘하는 음식은 사실 파스타거든요. 근데 어... 제 생각에는 여기 계신 모든 어... 사람들 다 파스타를 어... 잘할줄 알아서 어... 제가 말레이시아의 대표 음식을 준비해봤어요. 아잘할줄 알아서 잘. 잘 하시. 이렇게 아까 여기 계신 네. 분들 이미 파스타, 스파게티는 잘할줄 알아서 그래서 오늘 나시르 막 준비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어, 잘할줄 알아서면은 이미 몽이님이 다 확인한 것 같아요. 아미가이 네. 스파게티 잘하죠? 어, 구름님도 <웃음> 잘하죠? 미미님 잘하죠? 이렇게 네 잘합니다. 이렇게 다 확인한 느낌이고 근데 네. 이거는 몽이님의 추측이잖아요. 네 맞아요. 음 그러면은 아, 잘 하실 것 같아서 어, 파스타 님이 다들 잘 하실 것 같아서 나시르막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어, 요거 한번 써서 다시 말씀해 보실까요?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 다 파스타를 잘 하실 것 같아서 나시르막을 준비했어요. 아, 그렇군요. 어, 네. 저는 이 나시르막을 잘 모르는데 네, 음, 이게 어떤 음식이에요? 어 우선 이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라씨는 네. 말레이시아어의 밥의 뜻이고, 오. 르막은 기름 아니면 지방의 뜻이에요. 오, 오딱 네. 봐도 고칼로리 네, 맞아요. <웃음> 맞아요? 네, 오 그리고... 고칼로리 음식이다. 엄청 고칼로리 엄청... 음식. 어, 엄청 고칼로리예요. 네. 많이 네. 먹으면 살쪄요. 네. 어, 어머. <웃음> 어머. 어. 네. 그러면 네. 오늘 소개하실 네. 거는 이 네. 나시름막에 만드는 방법인가요? 레시피? 네, 저 레시피 준비해왔어요. 오케이.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우선 음. 그 전에 제가 나시름막의 이름도 설명해드릴게요. 네. 그 사실 이유가 있어요. 나시 음악의 제일 큰 특징은 음. 코코넛 밀크를 넣었거든요. 아. 그래서 밥이 물이, 물에 지은 밥보다 기름지고 부드러워서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아! 네. 어 그래서. 와, 진짜 맛있겠다. 네. 벌써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어. 밥이 진짜 향기 나요. 아, 밥에서 향기가 나요? 어, 코코넛 네. 밀크의 향이 막. 어, 어, 그럼 네, 이거 보컬.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요? 어,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네, 왼쪽 사진을 보면 아 아직 아니에요. 왼쪽 사진을 보면 그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나시르마예요. 그냥 밥 그리고 오이 튀김 땅콩 삶은 계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선발에 들어왔어요. 산발은 어 말레이시아식의 소스예요. 아 소스. 네. 네. 그리고 그 나시르 맛이 기본적인 나시르 악 너무 저렴해서 약 500원 정도도 살수 있어서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항상 아침 식사로 먹어요. 아 아. 아. 네. 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오, 그리고 아침 식사. 그 이 사진 뒤에 삼각형 바나나 잎에 썼거든요 네네 네. 아 바나나 잎이구나 이게 네그 삼각형 네 보통은 그 모습으로 팔아요 아 보통 이렇게 다 싸서? 네 맞아요 오, 그럼 이렇게 먹을 때다 펼쳐서 젓가락이나 네. 젓가락으로 먹어요? 숟가락? 손으로 아니, 면 손으로? 아니, 네. 아니, 면락도 음. 돼요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어아어그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시르마도 있어요. 그냥 어 아. 치킨도 들어 있고 어 물고 생선 음. <웃음> 생선도 있을 수 있어요. <웃음> 아. 근데 가장 기본 형식은 왼쪽에그 삼각형 빠는 나시르마게에요 어. 그러면 네. 이 오른쪽 거는 식당에 네. 가면 얼마에 먹을 수 있어요? 음. 제가 한국돈을 바꿔야 되는데 잠시만요 어, 아 그렇지 그렇지 한국돈으로 바꿔야지 1500원 정도 살수 있어요 얼마에 1500원? 네어 1500원? 어 1500원이어도 어, 어, 저한는 오, 네 저렴하게 느껴지는데요 고기까지 네. 주는데 네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그러면 말레이시아의 그그그어 그, 그, 그, 어, 뭐냐 어 갑자기 생각 안나 어 단어가 생각 안나요 네어그수 음. 시자 수자. 수자어 그, 수지아가 뭐예요? 한자, 어떻게, 써요? 수지아? 수지아? 수지아? 실지아? u t i 실지아, t i a 가 u 가 i a s u t 아 a s u t i 요 넘어갈게요. Sitia. Sitia. 아니요, 그 시장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음. 시장이 아니에요. 그레이시아의 그~ 생활 그~ 소비, 소비 비 그~ 물가 물가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물가 아이고. 물가, 우찌야, 우찌야. 물가, 그~ 그~ 그~ 그~ 그~ 가 그~ 그~ 그~ 그~ 그~ 그~ 음,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가 그~ 그~ 그~ 그~ 그~ 아 그~ 그~ 그~ 그~ 그~ 그~ 내려갔다. <웃음> 네 저도 답답해요. <웃음> 답답했는데 여기 호, 내려갔다. 찾았다. 찾았다. 네. 음,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이게 무슨, 무슨 음. 맛이에요? 그 밥은 음. 코코넛 밀크의 향기 나고 음. 그리고 그 산발은 음. 매콤하고도 좀 달아요. 아 매콤. 음. 매콤 달콤. 어, 매콤 달콤. 응, 매콤, 매콤. 맛 어, 맛있겠다. 네,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너무 매우면 응. 오이도 있고 그달 계란도 있어서 너무 상큼해요. 아, 너 아, 너무 매울 때는 네. 오, 오이나 계란을 먹어서 매운 맛을 중화시켜요. 이렇게. 네, 중화시켜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너무 매울 때는 우이나 계란을 먹어서 매운 맛을 중화시 중화시켜요. 먹어서 아, 여기서 어, 계란을 먹어서 계란을 먹고가 나을 것 같아요. 계란을 먹고 어, 매운 맛을 중화시켜요.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정말 맛있어요. 사실 저도 오랜만에 안 먹었어요, 이건. 항상 어... 집에 있어서 음. 응. 아, 내일 음. 응. 먹 먹을게요. 아, 내일 먹을 거예요? 네. <웃음> <웃음> 내일 먹을 거예요. 갑자기? <웃음> 네. <웃음> 어, 갑자기? 사진 아... 보고 갑자기 먹고 응. 싶어요. 어, 사진 보고 갑자기 먹고 싶어졌어요. 사진 보고 갑자기 먹고 싶어졌어요. 네 잠깐만 이, 이게 잠깐만 아, 근데 이게 네. 물가가 이 제일 기본형도 500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나가서 사 먹는 게 훨씬 낫겠어요 집에서 만드는 것보다 네 그러긴 한데 근데 그냥 집에 친구가 와 오면 아니면 파티가 있으면 직접 만들 만들어서 같이 먹는 것도 좋아요. 아, 네. 아, 집에 손님이 올 때, 네, 직접 만들기도 해요. 이렇게 말, 말하거든요. 응. 어, 방금 몽이님 말씀하신 것도 사실 맞고, 응. 집에 손님이 올 때는 직접 만들기도 해요. 여기서 만들기도 해요. 요 요게 지금 문법의 포인트예요. 만들기도 해요. 이이 네. 이 말은 항상은 아닌데 가끔 한다 이런 뜻이에요. 만들기도 해요. 집에 손님이 올때올 올 때는 직접 만들기도 해요. 음 그렇죠. 어, 왜냐하면 그 산발의 맛을 음. 각각 음, 매점마다 달라요. 아! 네. 어, 예를 들면 A, a 가 좀달아요 비가 좀매워요 그래서 직접 만들면 음. 어떤 맛을 더원원 면? 아. 조정하수 있어요. 아, 하실요조하는수있어조절조 어, 어, 어, 조절? 아,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 조정이라는 말은 굉장히 큰 일, 응. 굉장히 그법 법정에 서는 일들을 응. 조정한다 이러거든요. 네, 이혼할 때, 네, 어, 어, 뭐 심판할 때, 뭐 이렇게 큰 일을 보통 조정이라고 하고 그냥 디아웃지에 이렇게 그냥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네. 어, 이거는 조절. 직접 만들면 원하는 맛. 여기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어, 만들면 원하는 맛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음, 직접 만들면 원하는 맛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어, 그죠, 그죠, 그죠. 어, 요리 네. 잘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사 먹는 것보다 해 먹는 게더 만족도가 높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아, 어, 맞아요. 어, 찐나우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요리 많이 해요. 저 어, 봤어요. 어, 인스타 봤어요? 네오몽생님의팔로우예요저 어? 어, 몽희님 거 제가 팔로우 했어요? 아직이요? 아직이요? DM, DM 좀 주세요 제가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웃음> 아니고 못 하는 거예요 안, 하, 안 하다 안 하다 못 하다 이거 차이 큰거 아시죠? 네음안 하다는 싫어서 안 하는 거고 못 하는 거는 몰라서 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어, 어? 괜찮아요. 거절하지 네. 마시고 저 DM 주세요. <웃음> 네. <웃음> 몽이 님, 제가 또쥐잡이를 네. <웃음> 저한테 찐이라고 씨를 또 이렇게 쥐잡이를 아, 이거는 몽이님이, 몽이 님이 몽이 몽이 님이 유도한 DM 거야. 유도 어, <웃음> 유도한 <웃음> 이거 몽이 님이 유도했어요? <웃음> 네, 예, 수업 예, 끝나고 예. DM 드릴게요. 예예 예, 해주세요. 네네. <웃음> 네 저도 예. 몽인님 거 가서 볼래요. 네. 네. 네, <웃음> 어, 네 그래서 시간이 예. 별로 없어서 저 레시피를 알려줄게요. 예. 네 우선 씻은 쌀에 코코넛 밀크를 붓고 음. 뭐그 판단잎과 소금물을 혼합해 밥을 지어요. 어. 그 다음은 우리 말린 멸치 그리고 아. 땅콩을 바삭바삭하게 잘 튀겨주시고 음. 계란은 음. 호라이 아니면 삶은 계란도 좋아서 네, 취향대로 만들면 돼요 아. 사실 이거는 음. 어렵지 않은 요리예요 그냥 근데 음. 시간 좀 걸려요 아 이렇게 음. 음. 어렵진 않은데 이것도 하고 네, 이것도 네, 준비하고 맞아요. 이것도 준비하고 이런 요리 네. 있죠? 이런 네. 거를 손이 많이 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손이 많이 가다 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것 조금, 이것 조금 이렇게 소, 이러, 제 손이 이거 조금 하면서 한번 가고, 이거 조금 하면서 한번 가고, 여기 한 번, 여기 한번 많이 가죠. 이렇게 네, 여기 네, 네. 어, 그래서 이거는 어렵진 않지만 이런 거를 손이 많이 가다라고 말해요. 음, 어렵지 이런... 않지만 손이 많이 가는 요리예요. 음, 맞아요. 어렵진 않지만 손이 많이 가는 요리예요. 어, 네. 그렇군요. 딱 그래 보여요. 네 <웃음> <그리고 웃음>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가게 이거 준비할 게 너무 많아. 네 그리고 제일 손이 많은 많이 가는 소스예요. 그 선발 그 빨간 아... 거. 네그 선발 만드는 법도 알려줄게요 우선 재료는 우리 말레이시아식 고추장. 음 그리고 양파. 양파, 음. 마늘, 생강, 소금, 설탕 그리고 쌀진조미료 조미료, <웃음> 조미료, <웃음> 조미료쌀짝만쌀이짝 <웃음> 살짝. 어, 사이짝만. 네. 쌀이짝만네 살짝. okay. <웃음> 음. 우선은 그 고추장, 양파, 마늘, 생강을 다 갈아 주셔야 돼요. 음. 블렌드에서 갈아 주셔 주시고 그그 다음에 그 갈아 놓은 양념이 팬에 볶고 식용 식용유를 음. 넉넉히 음, 넉넉히 둘러 둘러 주세요. 둘러 주세요. 응, 네. 응. 향이 날 때까지 볶아 볶아야 돼요. 오. 네. 이거는 한 30분 정도 걸려요 음. 계속 볶거야 돼요 음. 네. 30분? 네어손 진짜 많이 간다 네 만약 그냥 그 펜에서 놓고 다른 일을 하면 그 선발을 타요 아네 <웃음> 계속 옆에서 봐줘야 해요? 네 그래서 손이 많은 아 요리예요. 근데 이 소스를 다 만들면 음. 완성돼요. 사실 그냥 아, 플레이팅하면 돼요. 아, 그냥 플레이팅하고 끝내는 걸로? 네, 네. 아. 어, 오케이. 여기서 하나 또 배울게요. 음. 음? 이게 이 소스를 만든다 만들다가 그 자리를 비우면 다른 음. 일을 하면. 이 소스가 막 타잖아요 네. 그, 그런 그 행동을 한눈팔다 라고 하거든요 어, 한눈팔다 어, 한순간 다른 행동을 하다 어, 한순간 뭐 잠깐 한눈팔다는 잠깐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 어, 여러분 우리 눈이 두개예요 그쵸 왼쪽 오른쪽이에요 근데 한 눈이라고 하면은 여기 한쪽 눈을 팔았어요. 어, 어. 팔았어요. 그러면 여기 한쪽 눈으로만 일을 해요. 그 이게 제대로 될까요? 한쪽 눈만 감아도 이게 손 이렇게 물건 이렇게 집을 때 약간 이렇게 헛집고 이런 경우 혹시 있지 않아요? 한쪽 눈에서 네. 가렸을 때.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잠깐 어, 다른 행동을 하면은 일이 이게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눈에 팔다. 어, 그거는 다른 행동을 잠깐 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행동을 잠깐 하면 한눈 팔면 금방 타버리기 때문에 계속 옆에서 봐줘야 돼요. 그쵸, 목이님 네, 맞아요. 어, 이렇게 한번 다시 말해주세요. 네, 한눈 팔면 금방 타기 때문에 계속 앞에서 봐줘야 돼요. 어, 어, 옆에서, 옆에서. 옆에서. 어. 계속 옆에서 봐줘야 해요? 봐줘야 해요 아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요리지만 네 재료를 네. 들어보니 맛있을 것 같아요 만약 소스 재료를 없으면 아니면 귀찮으면 음. 그 말레이시아 마트 시판 아. 제품 있어요 아 시판 제품? <웃음> 아네 아, 시판 제품 있어요 어, 그거 제품. 싸서 먹어도 돼요? 아 그쵸 그쵸 어, 시판 제품 뭐 기성품 이미 만들어진 네. 네, 네, 네. 어, 대기업에서 만든 맞 아가요? 그, 어, 이렇게 네. 그냥 탁 까서 툭툭툭툭 아 그러면 한국에서나 아니면 대만에서도 그 재료 구매할 수 있는 곳도 별로 있을 것 같아서 음. 말레이시아 마트에 가면 기성품에 구매할 수 있어 음. 있어요. 아. 잠깐만, 몽인님 여기 방금 별로 있을 것 같아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별로에는 부정형이 오거든요. 뭐 없다, 뭐 이런 거. 안 좋은 말. 근데 여기는 아 네, 네. 근데 여기 있다고 하셔가지고, 응, 음. 어. 별로 없어서, 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 뭐냐 그 말레이시아식 고추장 응. 한국에서도 대만에서도 별로 없지 별로 아니야 어, 한국에서 말레이시아 고추장 있어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내가 왜 몽이한테 몽이 님한테 물어보지 <웃음> 몰라 몰라 찐머스 몰라 찐머스 몰라요 고할 아, 뭐 거는 좀 귀찮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살 때가 별로 없어서 음~ 파는 데가 별로 없어 파는 데가 별로 없어서 어~ 팔 데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말하면은 파는 데 마이더 디팡네 어, 어~ 헌샤 이거고 팔 데가 없어서는 이제 몽인 님이 이~ 나르시막을 만들어서 어~ 팔고 싶은데 어~, <웃음> 어팔 시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거 어...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음. 그래서 여기 파는 데가 별로 없어서. 네. 아, 그렇죠, 그쵸, 그쵸 재료를 제대로 파는 데가 별로 없어서, 음, 네. 그냥 이런 시판 제품, 기성품 그냥 사서 요리하는 게 편리하겠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어, 저 저도 갑자기 나르시막 너무 궁금한데요. 시르시 어날씨름막 먹고 싶다. 네 어. 기회가 된다면 어. 네한번 만들어 보세요. 진짜 네. 맛있어요. 만들어 뭐라고요? 네사 먹을래요. <웃음> 아, 근데 말레이시아 식당 있을 걸요? 어, 뭐 검색... 한국에서 어, 검색해 볼게요. 네 어, 있을 것 같아요. 제 한국에 있는 말레이시아 친구분도 말레이시아 식당에 가서 말레이시아 음식을 먹어요 오, 오 그러면 은 네. 네, 저는 사 먹겠습니다 네, <웃음> 네. 손이 네. 많이 가는 요리 네,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는 네. 사 먹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몽이님 아우, 오랜만에 몽이님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응. 엄청 긴장했어요 방금부터 네? 긴장했어요? 오, 잠깐만 네. 여러분 아무도 모르셨죠? 우리 몽이님말 너무 잘해서 긴장한 거 아무도 모르셨죠? 어 팅고출라 어, 어, 방금 어, 그 단어도 까먹었잖아요 아. <웃음> 뭘까? 어, 지금 생각나? 뭘까? 물까? 물까? 네, 뭘까 아, 네, 몽이님 걱정 마세요 저도 중국어 자꾸 까먹어가지고 네. 사실 저도, 저도 중국어 자꾸 까먹어요 오이 <웃음> 중국어 어려워요 오, 오잉? <웃음> 우리 똑같구나 <또> <웃음> 네. 오, 우리 계속 열심히 해요 우리 몽이님 다음에 또 시간 되실 때 네. 그 제가 이제 몽이님쥐잡이를안 하겠습니다 <웃음> 열심히 사정이, 할게요 사정이 있으신 걸로 생각할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인님 수고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니 오늘 사실 그 다들 마이크를 잘안 켜신 분들이 오늘 발표를 하신 거기 때문에